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이렇게 필사한 는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관계 잔인하게도 인간은 1 0 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사람은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사람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란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애써주는 건 비록 그게 다른 해석일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슬픔이 깊어질 때는 내밀한 가치가 담긴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묻어남이 반복될 때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도 결코 일반적일 수 없는 특별한 상징이 담깁니다. 매번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지만 불현듯 건네는 한마디에 나는 행복을 느낍니다. 원혜시 나현숙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에 이렇게 좋은 걸실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 마음이란 수많은 말이 쌓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란 또 수많은 생각이 쌓여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지금 마음이 분주하거나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먼저 침묵해 보십시오. 침묵을 통해 텅 비워지는 내 안의 항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삶의 여백이 필요하듯 우리는 가끔 침묵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피니스입니다 어, 오늘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어, 그렇죠. 필사한 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좋은 운을 만나는 법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을 갈고 닦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주위에도 역시 인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인품 좋은 친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품을 갖추면 좋은 만남이 늘어나서 운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나가사가 스톰 운을 읽는 변호사 중에서 안녕하세요 고감합니다 오늘 2020년 2월 15일 회사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웃음> 제목은 우리 서로 이쁜 사람이 되자 우리가 삶에 지쳤을 때나 무너지고 싶을 때 말없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지만 우리의 바램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문득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자 더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자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